이게 네모? 네? 이게 이응? 그렇죠 저 네모 이응?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모든 게 전부 다 네모 이응으로 된다는 거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부를 때 뭐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네모의 목적어 이응 그렇죠. 네모의 목적어 이렇게 부르고요. 또 유사 표현.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부르시고 또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음. 이 아, 목, 네. 네모 뒤에 이 그렇죠. 그래서 두 이스 사례로 들어보면 이걸 예문으로 들어본다면 동사 뒤의 목적어 IT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거꾸로 어떻게 부르기도 해요? 거꾸로 부르기도 하죠. it, it, 앞에. 두. 그렇죠. to. 그렇죠. i 시이 공사 뒤에, 뒤에 어? 있다. 그래서 그렇죠. 뒤에 있다. 그런데 아, 그게 네. 이제, 문법적으로는, 무슨 말이라고 해? 뒤에 있는 애.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목적어. 응, 맞아요. 네. 예, it이 do, 뒤에 있다고, 그걸 문법적으로 부를 때는, 뒤에 있는 애를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래서